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제 앨범 활동과 다양한 컨텐츠, 공연 등으로 이제 엔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2021년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되게 아쉬웠던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뭔가 엔진 여러분들을 가까이 많이 못못 만났던 게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이제 그 대신 새해는 변함없이 저희가 더 자주 찾아갈 테니까 엔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와 함께 즐기시는 그런 커넥되는 일들이 많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는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요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엔진 여러분은 올해를 어떤 한 해로 기억하시나요? 저희 n 하이에게는 바쁘게 활동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진 여러분의 2021년 기억에 저희가 곳곳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그리고 저희 엔하이픈에 대한 좋은 기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엔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어, 이제 2022년이 시작됐네요 이번 2022년은 이제 이민년으로 이제 그냥 호랑이도 아닌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이제 검은호랑이의 멋진 기운을 받아서 2022년 저희 엔하이픈도 힘껏 달려보도록 할게요 엔지니어분들도 이제 2022년 다양한 이제 소망, 소원들, 이제 목표들 잔뜩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크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막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 새해 이제 바라는 일들이나 계획 모두 다 세우셨나요?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월말 결선을 하면서 이제 매달 목표를 세우고 지키는 과정을 이렇게 해왔는데 목표를 달성할 때그뿌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엔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엔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아닌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니! 안녕하세요. n f 성훈입니다. 네, 2021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앨범 활동은 물론 엔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MC가 된 것도 정말 뜻깊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관심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엔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올해 1월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엔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해 보내셨나요? 네, 올해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2022년에도 정말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엔진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 f 분 니키입니다. 2021년에는 NG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센세한데요. 올해는 NG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현들도 그렇고 NG여러분도 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더 성장한 n f 분 니키의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NG여러분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